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게임 전문 bj 감시킬러입니다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몬스터헌터라이즈라는 아, 먼저 이 CD 자켓을 먼저 보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요.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개봉도 하나 쓴 겁니다. 보세요. 네. 해방하라 쓰려고 막 보이시죠?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.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단은 안 열려요. 어, 아, 안 열려, 안 열려. 이게 지금 밀봉, 밀봉인 상태입니다. 떼거에요. 떼거 빼봐 보면, 네, 칼 준비되어 있습니다. 칼. 칼과 전부, 전부 다 준비되어 있어요. 제거했습니다. 드디어 봉단이 어, 뜯셨어요 잠시만요. 아 보시면은 안에 내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안에 내부는요. 여러분들 잘 보세요. 안에 설명 문구하고요. 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칩들이 있죠, 칩 들어있죠. 칩, 이 칩. 이 칩을 통해서 이 칩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. 자,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? 언박싱인다 언박싱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마 종이 간장 들어있어요 종이가 안에 이렇게 종이 간장 들어있는데요 어, 기본적인 설명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인터넷 설문, 설문지 설문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, 이게 지금 다운로드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빼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안에도 이렇게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안에도 이렇게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칩을 한번 꺼내 봐야죠 네, 칩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칩 꺼냈어요 어, 칩은 보시면 알겠지만 어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한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어, 일단 몬스터 헌터 라이즈를 언박싱 했고요